첫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구출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9절입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은 절반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또 천사가 또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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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사수꾼들을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레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이게 지난 주에 본 바와 같이 헤롯 아그립바는 헤롯 아, 아그립바 1세라고 그랬지요? <웃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그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교회 중에 며칠 죽이기로 해서 우선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붙잡았는데, 그때 마침 무교절일인지라 유대인들이 그때에는 사람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우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참으로 은혜의 왕국을 보존하고 발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세상 왕국이 존재한다 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적어도 헤롯이 헤롯 해로 자신이 명목상이라도 유대 왕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의 왕국의 보존은 커녕 오히려 압지하고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무지무각하게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다수파를 항상 지지하고 소수파를 그 압제하는 정책을 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그 죽이려고 압박하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서 기도하는, 즉, 영적인 전투를 하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도자가, 지도자들 중에 대표자인 사람이 잡혀서 죽고, 또, 그, 뭐, 거의 대표급의 사람이 붙잡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다 각기 자기, 갈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상황신학을 한건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한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았던거죠. 그것이 이제 신령한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전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입증이 됩니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에, 이건 구속사와 관련돼 있고 또 사도들이 그 주님의 의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부여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분명히 너희가 뱀을 짚으면 뭐 이적을 나타낼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들의 역할이 구속사 안에서 특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이적적인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게 통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웃음> <웃음> 헤롯은 이제 무교절 일이 다 끝나가니까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무교절일 때는 사람 죽이는 걸 유대인들이 그원 그들은 그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이제 다 끝나가니까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처형 시간이 바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큰 일꾼인 베드로가 죽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는 물론 뭐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이방인 선교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박해하는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할수 있는 그런 때였지만 교회적으로 아주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고 오로지 주님을 주님의 뜻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절박한 시점에서 당신의 뜻을 신비한 그 뜻으로 이렇게 행한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죄 백성들은 주님의 그런 섭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제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사형 날짜가 정해지고 아무런 길은 보이지 않니냐고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리고 그 철저히 그런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열, 열렬하게 쉼 없이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저 죽,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 말지 않겠, 않겠습니까 대개는 주님의 약속과 형제의 뜨거운 정서나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하고 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앞일에 대해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약속 그리고 이제껏 인도에 오신 그런 주님의 그 인도의 그 실질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에 대해 열렬하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웃음> 무슨 박해적 상황이니까 이들의 생활 생활고는 그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들에게도 가족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섭리하심으로써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성취될 수 있게 하십니다. 미리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 그 훈련하신 그 터위에서 교회가 더욱 그 완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출할 자를 구출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인 교회가 그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바로 진보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 권능의 왕국을 통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통제하고 제어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큰 권력 가진 그런 나라들이 다 세상을 주관하고, 약소국들은거기 휘둘려서 살고, 뭐, 뭐, 국가적으로 그렇다고 보고도, 또 사회적으로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돈 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할 거인데, 주님, 주님의 그 안목은 항상 주님의 택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진전되고 완성되는데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제어, 통호하고, 제어하신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주님은 권능의 왕국의 왕이시고, 은혜의 왕국의 왕의 왕으로서, 권능의 왕국을 통제하시면서 은혜의 왕국을 전진케 하신다. 그런 말씀, 그런 어, 교리적인 말로 정리를 하,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아무튼, 그 권능의 왕국을 주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 왕으로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신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걸 도무지 어,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붙잡고 나가야 돼. 어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어떤 일에 가장 주력하고 나가야 하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뒷전으로 하고, 늘, 그건 말로는 시인하고 말이죠.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생활에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뭐 생활하고 가정도 하고 또내 미래도 꿈꾸고 내 노후도 생각하고 에? 뭐가 있어야 지식도 미리 확보해 놓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 세상을 그, <웃음> 세상에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런 세상 시스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선 취해야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절대 포기 못하지. 근데 그렇게 삶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심, 주님으로서 이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춘다. 우리를 때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를 가난하게 하도 하고 병들게도 하시고, 또 낮은 지위에도 두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 우리의 영광,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마땅히 그 살아가야 할 것에 주력해야 할 것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자들에게는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가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그. 현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웃음> 그거를 알지 못하면, 아, 이제, 딴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길 보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길은 그렇게 명, 명백하게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이제. 그렇게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그런게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들고 그런게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거죠. 아무튼 외형적으로 보면 절체절명의 위험한 이러한 때 베드로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성신을 충만히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 휩싸여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권세 있는 자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약, 약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깜짝 놀라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나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주님께서 저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 아니에요. 성신의 강림에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는 그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주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며 적대자들의 죄를 내다보면서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고 회계를 선포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죠. 예? <웃음> 그리고 저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을 기쁘게 시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지 미리 예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는 마치 무덤 속에 갇힌 형편이 되어 있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그 세례를 받는 신자들은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의 경우는 뭐또좀 다르지만 입교해서 성인 세례 받은 사람들, 입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이 그, 다시 이전에 두려워하던 것에 두려움에 떠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네? 그렇게,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예민한 사람 같으면, 이런, 환경이라면, 한 잠도 자지 못하고, 애간장을 끓이는 상태에 있었겠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사람들은 그, 그 옥의 환경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주, 뭐, 지금같이 무슨, 뭐, 등이 있어요? 뭐가 환경이 좋아요? 뭐, 벌레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뭔가 아주 지저분한 상황은 다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평안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평안하게 옷을 벗고 잠을 잤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체념을 하고 자지는 않았을 것이고 주께서 어떤 결과를 내시든지 감사하게 받을 마음으로 그렇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몸이 안좋아고 잠을 못잘 수 있어요 뭐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또 너무 몸이 고단해서 잠이 못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노동자는 배가 고파도 잠을 잘 잔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것이고요 이제 주님 안에서 늘 안식이 그 명경지수와 같은 안식이 있는 거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뭐, 병들었다고 그냥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하고 이런 생각 하지 않고, 가난해도, 또 지위가 떨어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어떤 처지에서든지, 주님의 인도를 바라. <웃음> 그러니까 이건 뭐 아이고 될 대로 되라고 하 그냥 옷 벗고 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뜻에 예의 주시하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옷을 벗고 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으므로 체념하지 않았하고 자진 않았을 것이고 주께서 어떤 결과를 내시든지 감사하게 받을 마음으로 그렇게 잠이 들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잠을 잤다고 볼수 있습니다. 후에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 환란 속에서의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 보였는데 이는 베드로가 옥중에서 느끼는 심정과 같은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실로 성신님의 역사에 의한 동일한 생명성을 소유한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우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세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아니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님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 오히려 죽는 것이 영광인 줄 아는 것니죠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이 자기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실제니까요.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들이 그런 사도의 자격이 그것이었는데 아무튼 그것을 다 확인한 자로서 죽음에 넘겨진다, 뭐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벌벌벌벌 떨고 어떻게든지 육신의 생명을 하나 부지하려고 그냥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 그런 마음을 바울도 가졌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옆에서 붙어서 혹은 문 밖에서 그를 감시하는 자들은 잠을 자지 못하였으나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이 파수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거 왜냐하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파수하는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못 지키고 이 사람을 노, 어떻게 저, 놓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목숨, 육신의 생명의 목숨이 다 가,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이 다가 있는 인간들한테는 얼마나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기네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드로는 아주 편안하게 잤습니다 이는 그리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세 사람의 인도를 따라 산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뭐, 고문이나 인도로 지지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대창으로 찔르고, 그, 그것도 찔러도 제일 약한 부분, 뭐, 눈이나 사타구이나 뭐, 항문, 이런데 찔르고 지지고 했잖아요. 예?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은. 두렵지만, 주님이, 우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누가 보면 21장에, 주님이 그런 때 구제와 지혜를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이길 힘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걱정에 앞서면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 억울한다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누가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야. 거짓말하는 놈이야. 저 사람은 그 자기 유익만 구하는 아주 악질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 잠 못자죠. 잠 못자죠. 자신의 일과 관련하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소유된 것과 관련하든지 억울하든지 아니면 시급을 다투는 일이 코앞에 있든지 불길한 꿈만 꾸도 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평안히 잠을 잔걸 보면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죽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잠을 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교수형을 앞둔 귀도트 브레의 고백을 여기 예로 이제 잠깐 넣어놨는데요. 귀도트 브레가 그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걸 그 에스파냐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왕의 신하의 집에다 던져 놓잖아요 우리는 제세레파와 같이 반정부주의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밝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 다니다가 배신자에 의해서 자신의 있는 곳이 발견돼 가지고 잡히게 돼요 잡혀서 이제 교수용을 당하게 되죠. 교수용을 당하게 되는데, 교수용 당하기 한 보름, 한달 보름 전쯤에 아내 캐서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편지의 내용이 꼭 여기에 맞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쇠사슬에 그이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 쇠사슬 소리가 그, 천, 천국으로 가는 음악 소리라고 했어. 그 쇠사슬 소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구제와 지혜가 아니면 그런 표현을 할수 없죠. 그리고 아내를 그 38에 결혼해가지고 45에 이제 교수용을 당하게 되는데, 7년 결혼 생활 하는데 아이 다섯을 낳습니다. 근데 그 45에 죽을 시점인데, 아내에게 당신은 이 순교자의 남편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아주 평안하다. 저 나를 잡아는 저 사람들은 잠을 못잘수 있는 중 나는 여기서 평안히 잔다. 그런 고백을 해. 그 이게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마음 자세, 뭐 바울의 마음 자세하고. 똑같았지. 그리고 아주 기꺼이 교수형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손양원 그그 목사님도 그렇게 그뭐 감사의 표지를 하면서 이제 죽으셨지만. 아무튼, 그,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3위 하나님이 내 구주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그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다 나의 그 대장이 되시다 네?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사실을 알면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운 게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사실 쓴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평안은 절대 빼앗기지 않. 마음의 평안 우리 주 주님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라든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편하게 잠을 잘때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호련이 주의 사자가 출연했습니다. 그 천사의 나타남으로 그 어두운 옥중에 빛이 비추어 빛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외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신적 임재에 의한 광채였습니다. 바울도 외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않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못 봤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자연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되그 빛의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에 매였던 쇠사들이 벗어졌습니다. 이게 열쇠로 아니면 풀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저 벌어진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라도 주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전할 때 말씀 한마디에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개시적인 일과 관련된 능력의 역사이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아닙니다. 이 현대주의자들은 이거 이 사실을 절대 믿지 않아요. 어떻게 문이 저절로 열리고 옆에 사람 이이 쇠사슬 이, 이 열자를 묶어놓은 쇠사들이 이게 어떻게 풀리냐? 그리고 뭐 어떻게 그뭐 바로 옆에서 끼고 잤는데 그 그들이 모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현대주의자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고 이걸 다시 재해석하지요. 자기네들 생각으로, 현대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러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적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이적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개시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있고, 또, 비상선미로 주님이 지금도 이적을 베푸셔요. 이게, 이게 개시적인 이적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과 관련된 이적입니다. 개인의 그냥 그 생사 화복과 관련된 이적이 아니고요. 오늘날 현대 이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표적적인 역사에 대해 믿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라는 것이 그저 사람일 뿐이라고 못받고 신화적인 해석의 실제적인 면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짓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처럼 여기는 자들의 논리라면 저들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 법칙 안에 갇혀있어요. 자연 법칙 이상의 일을 절대 할수 없어요. 아, 표적적인 일을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기적적인 일. 자연법칙에 의해서만 인간이 지배받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마는 정도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법칙 안에 있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적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도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이적을 요구하고 그것을 강화 받는 일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다 성경적으로 옳은 이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거지 이적으로, 사단도 거지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지 이적에 미혹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적이 있긴 있지만, 이적 주의로 나가면 안 돼. 지금은. 이건, 그러니까 본문은 철저히 개시적인 이적이다.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되시기 전에 사도들이 이런 이적을 행할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그 일대로 이런 일들이 있고, 구속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일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베드로를 깨운 천사는 그에게 띠를 띠라 하고 신을 들매라 하였습니다. 신을 단단히 동여매라. 이게 이것도 희한하잖아요. 이적으로만 다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이적을 행하면서도 자연적인 일을 같이 병행해서 행해요. 신발 벗어질 것도 안 벗어지게 얼마든지 할수 있을 텐데 신발을 단단히 매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이게 어딘 환상 속에서의 일만이 아니고 실제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어린 아이를 돌보시는 오보이와 같이 그렇게 조심스럽고도 차서 있게 베드로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들에 대해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 내가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이거 과연 내가 이걸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의심하고 못 믿겠다 이렇게 그렇게 못 따르겠다 하지 않고 일일이 다 수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고 속에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일들이 다 이게 다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사는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자신을 따라야 할 것을 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말에 순순히 따르면서 자신이 과연 환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경각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인도하는 천사를 따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을 통한 쇠문 앞에 이르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걸 보고 그 문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베드로를 구출하시나 단번에 구출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딱, 그, 몸만 빼갖고, 벽도 통과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얼마든지 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단번에 구출하실 수 있으신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 기적적인 일들이 자연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뚜렷하게 베드로의 정서에 신앙적인 요소가 점진적으로 부과되어 강화되도록 하신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떤 환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한 거죠. 아무튼 천사는 거기까지만 인도를 하고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베드로가 구출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에 얼마나 신적인 역사가 개입되어 있는가를 아주 확연히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가는 의사, 의원 루가 아닙니까? 얼마나 과학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그 그 자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웃음> <웃음> 베드로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나중에 베드로전후서를 쓸때 천사들의 존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이고 그들의 위치는 어디쯤이고 그들의 속성은 어떠하며 그들의 종류가 어떠한지를 밝혔습니다. 그 분명히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베드로후서를 쓸때그 천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냥 사람인가? 사람으로 온 그런 그런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3장 22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2장 11절입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섬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게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신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천사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우소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분명히 범죄한 천사들이 실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우소 2장 11절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앞,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회방하는 통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이, 이, 이런 이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속 계시의 역사적인 진행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 그 외에 관계된 교회 공동체의 위기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권능적인 역사를 이루하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안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 외에 죄 제자들이 그,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달라고 했을 때 평소에 하던 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잖아요. 그럴 때, 이럴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예 것이 나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도 이미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천사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구속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생각, 자신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이적적인 일들은 그냥 단순히 그뭐 어떤 교회 유익을 위해서만 그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총체적인 그런 일인 거죠. 당신의 이름의 명예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역사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께서 쓰시는 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는, 아, 그,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보다는 차원이 높은 그런 질서에 속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복하여 나가야 할 책임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지만 저들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이제 따로 마로론을볼때 봐야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천사들은, 따라가지 않은 천사, 선한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나 소식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공경에 처한 백성들을 돕기도 하고, 또, 그, 적대 세력들을 명하는 일에도, 어,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 저들을 이제 멸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나, 야곱에게 보여진 천사, 그리고 소돔을 심판할 때 나타난 천사들을 생각해 보면, 이 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일에서도 그런 면모를 발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로 불리는 천사도 이스라엘의 수호를 위해서 활동한 천사로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천사가 개인의 수호자로 있는 것처럼 그, 그런 표현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두드러지게 그리도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여 일하는 존재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그가 이제 출생하는 과정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천사는 이런 존재들 중에서 뽑혀서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높이 되신 주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공경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권능적인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은 이런 이적적인 그런 일들을 믿지 못하고 사람에 의한 구원을 그렇게 심화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하며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억설입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의 이적적인 일들이 숱하게 많이 나타나 있고, 그것을 본 증거자들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걸 믿지 않는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고,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같이 걷는 사실도 믿지 않고 그냥 원어 분석을 이상하게 해서 무슨 갈대숲을 헤치고 그냥 얕은 홍해 물가를 건너서 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건 그러니까 <웃음> 이적을 아예 믿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이적을 이적 주위로 나가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 현대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끝이 보이는 일이라면, 뭐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그런 이적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이적주의자가 아니, 아니지만, 주님이 이런, 이런 속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자를 구하고, 어, 멸할 자를 멸하신다는 것을 알고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주님께 이적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웃음> 역설적인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영, 영, 영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권세자들을 이기고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어떻게 육신을 이깁니까? 그것 우리 힘으로는 불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연법칙이라고 보면 그그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그냥 젖어 있다고 볼수 있죠. 현대주의. 그러니까 자연법만 생각하는 거지. 아, 내가 돈을 얼마만큼 모아서 어떻게 내 미래를 계획하고 내 노후를 생각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는 절대 생각하지 않. 이간 그러니까 늘내 일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도 못해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구해야 될건 구하지 못하고 맨날 개인적인 생사 화복, 기류 화복 이런 것과 관련해서만 어려움이 있으면 좀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병들었으면 가난하면 사업이 망하면 뭐 이런 걸 위해서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전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냥 푸념처럼 얘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도 못 믿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듣고도 못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그 과학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이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시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연 법칙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뭐 혼인 대상자를 찾아도 그런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게 해줄, 지위와 학벌과 뭐뭐뭐 뭐뭐 그런 거. 믿음을 보지란. 자기도 또 그런 걸 준비해. 그래야지 안심이 돼서 결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말로는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그런다. 이게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또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적적인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한심한 일이고 참 역설적인 일이고 아주 비자연법적인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태도 또 신자들이 그 구해야 될. 는 이런 이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걸 믿고, 섭리주 되신 걸 믿고, 비상섭리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게 미, 믿어야 돼요. 이게 고장난, 고장난 컴퓨터가 어떻게 고, 고쳐지나? 고장난 기계가 어떻게 고쳐지나? 이게 지금 자물통이 저절로 열리는 거꼭 그런 것하고 같아요. 그거, 이거, 하나님이 못 고친다 생각하는 거 고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아이, 그거 어떻게 고쳐. 그냥, 그거, 그, 지금같이 현대식 감옥이라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더 못할 거 아니에요? 철저히 이렇게 다, 저기, 뭐 레이저로 다 망을 쳐놓고 말이야. 못 나오게 한,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뭐, 절대 못 나오고. 절대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속에서도 늘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늘 이적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떻게 주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주의 벽성으로서 마땅히 누려가야 될걸 누려가야 돼. 그래야 모든 매임에서 벗어난 증거가 돼요. 자연 법칙에서도 뛰어넘. 이 육신을, 이 3대, 그, 우리의 대적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 아니에요? 그, 그것은 육신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꼭 건강해야만, 아, 건강을 유지해야만 내가 80까지 살수 있고, 뭐. 그 자연 법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어요. 주님의 심판인 또, 금방 죽을 사람도 그렇게 오래 살려줄 수도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있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잘 알아요. 그래야 모든 매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 그래야 어떤, 모든 매임 속에서 자유로운, 배드로가 자유롭게 잤는데, 그런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도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저의 이제 천사관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말도 따르고, 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